세종당의 훈민정을 만들었는데도 인기 없었어요. 언제까지 인기 없었냐면 조선말 고정까지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가 근대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었냐면 중국에서는 한자를 쓰면 국가가 망한다고 하는 성각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자 개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다가 글자를 만든 거예요. 문자를 만들다가 찾다 찾다가 조선족이 쓰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조선족들은 문맹률이 없고, 한자를 제일 빨리 배우는 거야. 어, 왜 그럴까, 이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까 조선시대 했다 했던 것처럼, 밑에다 한글을 받침을 써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니까, 얘들이 문맹이 없고, 말을 너무 잘하히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류쇼기라고, 류샤오치, 류샤오치라고, 최고의 높은 사람이죠. 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인민을 보뭐 기고문을 내가지고, 조선에 가서 배우라고. 조선의 이글 뿐이 없다 우리 이게 문명을해결할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온거예요 근데 중요한거는 이때 이렇게 계속 진행됐으면 지금 중국사람들은 뭘 썼어요? 한글을 쓰고 있는거예요 영어를 쓰는 대신에 그런데 이분이 문화혁명때 고문을 당하고 죽어버려요 그 프로젝트가 깨져요 그러니까 급히 어떻게 하냐면 주유광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뱅크 하는 은행, 은행 간부를 상해, 상해 경영학과 대학 교수를 시켜가지고 영어 발음을 한번 만들어봐라 한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리스다오마 주유강, 핑인의 아버지, 주유강, 저, 우유강 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유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 키보드 밑에다가 영어 알파벳 그거를 써 가지고 한자가 위에 캡션에 뜨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누르면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세 번의 프로세싱을 거쳐. 그러다 보니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까지 졸업하고 세상 이제 사회생활을 할때 보니까 키보드나 컴퓨터나 모든 걸 영어 자판기로 쓰다 보니까 한자를 보증은 아는데 쓸줄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해가 되죠? 중국은 지금 그게 엄청난 문제점인데 해결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글의 자판기로 하니까 한글은 알 읽어버려. 글씨 최야 이상해지지만 뭐기렁이최지뭐 나오지만 이상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으로만 치다가 쓰라고 하면 손글씨를 쓰라고 하면 아 조개 패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아니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거예요 그니까 러 그때 류 샤오치가 그냥 한글을 썼더라면 디지털 시대에 정말 거기는 강국과 스피드를 했을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우리만 디지털 시대에 오는데 중요한건 이거예요세종대왕 훈민정을 만들었는데도 인기 없었어요 언제까지 인기 없었냐면 조선말 고정까지도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한글을 쓰는 거는 수준 나는 애들 방은 쓰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대우가 절지하 않아서. 무조건 과거성도 환자를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었어. 왜냐면 그때다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지금 한글이라는 게 포션으로 좀올라오 거지. 컴퓨터 언어가 되니까. 랭귀지가 되잖아요. 갚을 수가 없다가 나라를 뺏길 게 되니까 성교사들이 국어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고종이 최초로 조선의 글로 선포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어라고 하는 글을 선포를 한 거야. 왜냐면, 한자가 다 똑같으니까 나라가 금방 잡아먹는 거야. 그냥 문자가 똑똑 똑같으면 금방 신민지 하기도 쉬운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한글 하면서 3.1 운동 때 한글로 만세 운동 쓰고 하면서 그때 한글 왜? 민족, 왜? 한자를 써서는 국어, 대피니션이안 되는 거야. 중국. 일부가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글 쓰니까, 어, 나라가 민족이 다르다는 거를 한글로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니까 지금 일본, 중국 우리 다 똑같아. 거의 DNA 비슷비슷해. 차이점 하나라는 건 문자만 달라. 그니까 러문자는 없어지면 어떻게 해? 이게 다한 나라.